굿 3돌 아이라서 아싸 걸었다. 이거 이겼다. 와, 궁이두 글자만 떠올리세요. 구도. 따라해 보세요, 선생님들. 구도. 구도. 구도. 가도록 할게요. 삼도랑 갈까? 아, 삼도랑 약간 삼도랑 약간 괜찮아 보이는데. 아이고, 이거 낮은 나진... 아, 근데 우리 미드 잘하는 미드야. 됐어. 이겼어. 저 미드랑 저랑 해서 4번 만났는데 4번다 이겼어요. 팀으로. 나, 내가 안... 가야 되는데? 지금 멍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꺼져 이러면. 아니 나 튕겼다 와가지고 아니 나 튕겼다 와가지고 아 크게 돌아야 돼 경험치 안 먹게 아니 나 튕겼다 와가지고 시간 시간 개념 잊어버렸어 튕겼다 와가지고 아 시간 개념 아예 잊어버렸네 아니 왜 아무도 안 찍어주는데 가라고 어떻게 이기냐고 미니두 마리 못 먹으면 카밀 상대로 안 그래도 는데 일단 존버 이를 딴 존버. 어차피 우리 리신 바텀 만들거든요? 노탑. 아무것도 못해줘요. 와도. 아! 깔끔하게 근거리 포기하고. 근데 얘가 뼈광편 안 들고 왔네? 신기한게. 아, 까비. 형들, 재밌는 사실 알려줄까? 내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침착되면, 그, 만화 모자란 챔퍼들, 만화 다 해결돼요. 전부. 침착되면, 만화 모자란 챔프들 있잖아. 라인전 하는데, 만화 모자란 챔프들, 다, 만화가 다 해결돼요. 그냥. 만화템을 안 가도 돼. 일단은, 올라프 위치가 안 보이니, 저는 사리도록 할게요. 어떤 쪽인가? 여긴가? 나이스. 안 돼! 반으로 가르지 마! 꽁이에요! 갈라져라! 대가리 한번 찍혀주시죠 그게 침착으로 쌓이는 만화가 500까지 쌓여서 500이 거의 거의 대박이거든요 진짜 무라노나 괜찮다 보는데 아 이게 다아버리네아 안 닿았어야 이득인데 대가리 잘못했어 아파 좋아요 역갱 지렸다 붙어 와, 완벽했다. 야, 리신 안 해. 와우. 따봉 줄 수밖에 없다, 이건 진짜. 와, 리신 리신 안다. 탑은 뒤졌다는 대충 그런 뜻. <웃음> <웃음> 탑은 이제 절대 안 싸겠다는 강한 의지. 그리고 엄청나게 센 클레드를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 아파요. 안 들어오네. 이게 삼돌아을 가면 평탄대출 때마다 1 0씩 차거든, 피가. 굿. 와, 이게 다? 굿. 삼도란이라서 아싸 걸었다 이거 이겼다 와궁 상대가 죽었는데 감정 표현한다? 그럼 멘탈 나갔다는 지그 뜻이에요 그리고 삼도란이라서 집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삼도란이 괜찮은 점이 뭐냐면 템은 좀 꼬여도 템문 좀 오래 걸려도 절대 안 져. 질교를 절대 안 져요. 그러니까 질 수가 없어. 근데 대신에 지면 망하는 거지. 단 점. 지면 망한다. 아 공으로 반응했어요. 는데 힘들어하니라. 다이브 들어올려나? 아, 탈 타고 옵시다. 와, 이, 빛의 망토 유채아, 올라프 지렸는데? 라인 관리만 계속 할 거예요. 체아에 일부러 안간 거는 라인 관리 계속, 지옥에 라인 관리 하려고, 안간 겁니다. 아이고. 여기서 라인 안 풀어줄 거예요. 와드만 박아놓고. 아, 근데 풀렸다, 이거. 이거 죽었어야 되는데, 얘가. 얘가 안 죽었어. 라인 안 풀어줄 생각이었는데. 제발. 더 때려, 더. 우리 원거리 좀 녹여줘. 여기도 롱소드 세개 아 뭐해 진짜 세죠? 그리고 이 삼도란에 대한 그 돈이 나중에 모자랄 거는 철거로 방패를 캐면 돼. 그러니까 철거가 순환돼 가지고 도란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풀어버리네 그냥. 야, 9분에 9분에 1차 밀었어. 이거 2차까지 밀겠는데 오픈한 것 같은데? 살짝 느낌이. 전령에다가 철거까지 빡 터지면 피가 벌써 다 나갔죠. 나이스. 오픈한 것 같아. 응. 10분 2차. 또 이렇게 보면은 3도란도 괜찮아 보이죠. 대신에. 나중에 코어템이 그 불클 갈 때가 제일 고비야. 불클을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늦어요. 불클. 진짜 많이 늦게 돼, 불클이. 대신에 장점은 엄청나게 센 라인전. 절대 지지 않는 라인전. 그리고 이걸 가면은, 여기서 대기해야겠다. 얘 먹을 쯤에한 번, 제일지 모르거든요? 어차피. 얘 와드도 몰라요, 와든지도. 와 고수 딱 고수인데? 이털어이피 조금씩 조금 차는게 보이죠? 한대칠 때마다 10이거든? 그럼 W 다 돌리면은 W 4 타까지 해가지고 50까지도 차요 50 피가 야, 근데 12분에 이 효과 뜨는 것도 나 처음 봐. 12분에 이 용효과, 용 뜨는 것도 처음 봐요. 엄청 아플걸? 와우. 와우. 아! 죽기 싫어요. 어, 지는 줄 알았잖아. 이걸 무슨 20분 게임을 하고 있어. 죽라안 죽네. 까비. 좋아요. 670점.